드리포트 어! 어! 어, 뭐야, 뭐야? 근데 확실히 이게 배가 조금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따라왜따라 꺼져 꺼져 꺼져 오 뭐야 야 이씨 아 뭐야 아니 앞에 지나가고 있으면 비켜야 될거 아니야 왜 따라와 아니 보험사 기단이야? 선생님들 그 타시는 건 좋은데 말이에요 그 앞을 좀 보고 다녀 주셨으면 하는데 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운전을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나한테 다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후진 후진 후진! 오 쓰러진다 쓰러진다! 야 이거 자동차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깜짝 놀랐네 아까. 아, 도착. 완벽합니다. 진짜 저 바나나 보트 이 자식. 어 치킨 치킨 덤벼 덤벼 이 자식아! 덤벼 이 자식아! 아, 아. 아 온다 온다. 야 이거 내 생각에는 자동차 게임보다 자동차로 이사할 때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야 저리 아! 가. 아! 아! 아! 아! 아 빠지지 마. 망했다. 아! 망했어. 아아아 이거? 아어아아 아! 괜히 아편보다아아가 적은 게아아었어아아다 온다 온다. 아돼개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지아아 온다. 설계 멋있다 진짜 와야 아, 저리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내가 저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는 건가? 어저저저 저, 저 바나나 보트가 문제야 저 바나나 보트가 에이 도착 잠깐만 다른 배에 뭐가 있을까? 오 뭐야 이거 이거 더 빠르지 않을까? 어, 나 일단 이거 어나 이거 살래 수상 비행기 야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비켜 야어디감이큰 어? 큰 배가 가는데 앞에서 끼어드나 어? 너네 돈 많아? 어? 아뭐뭐뭐요뭐요 비켜 이 자식들아 아저바나나 보트 때문에 진짜 아 저리 비켜 어허 비키거라 어디감이큰 요트가 지나가는데 부딪힐라 그러느냐 와 졌다 아 비켜라 비켜라 야 아 저리 가. 아니 얘네들 왜 자꾸 나한테 와다 저리 가! 아! 저 크루즈선 뒤쪽으로 가 갖고 아 비켜 저리 가 저리 가. 깨져요. 우리 얘기를 깨져요. 저거 막 굴러다닌다. 아 진짜. 아 저런 거는 새로 사면 되지. 로. 아 진짜. 아 그랬지 않어 아 여기 진짜 무슨 상어도 공격해 배도 공격해 튜브도 공격해 씨. 아 어떻게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아 저것도 앞으로 온다 저거 분명히 내 쪽으로 온다 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제발 아다 아, 왔다 이제 저 사타 마귀 같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만 않으면 된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뭐야, 저 화물선도 움직이는 거야?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TV를 눕혀서 이렇게막고 앞에다가 피아노를 뚜둔. 피아노. 아, 뭐 물에 한번 담궜다 뭐 소리만 나면 되잖아요. 눌러주면은 꼴대가 올라가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 뒤로 온다. 그러면 나는 저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꺾어갖고 피아노가 절대 안 빠집니다. 아 과격하게 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바로 저희 이사의 장점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이사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이 정도면 좌우로 왔다갔다 해도 안빠져 봐봐요 이게 피아노가 버티잖아 <웃음>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안정적이게 단사고도 없이 이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봐봐 안 부딪친다니까 근데 너왜 자꾸 돌아가니? 아 까불지 말거요 아, 자꾸 피아노가 빠져요 아, 아 괜찮아 바닷물에 한번 담갔다 줘도 다리 조금 괜찮아 요 아니 뭐 악기가 소리만 나면 되지 에? 그 물에 한번 빠졌다고 소리가 바뀝니까 대충 쓰세요 대충 소리만 나면 돼요 다 와서, 다 와서. 조금만 빠져 피아노야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저놈의 배 뭐야 배 뭐야 으아! 그러면은 일단은 배를 사자 빠지선 와 이거네 이거다 이거 예인선 아 그냥 빠지선이면 끝났어 빠지선이면 모든게 다돼야 이거 찾는 좀 갖다 버리면 안되냐 눕혀서 두면 게임 끝났습니다 아 이제 진짜 저런 포트 같은 거 요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거 근데 이거 뭐냐 이거 부딪혀도 이거 봐 그냥 배 그냥이긴 해 이제 아 너무 행복하다 이런 킬링게임을 할수 있다는 게. 아, 비켜, 저리가, 어? 그딴, 바나나 보트 갔다가, 어? 이 빠지선한테 덤비십니까? 이게 예? 아, 비켜. 안 비켜? 안 비켜? 그렇지. 뭘좀안 해, 니가. 아, 비켜, 저리 비켜. 오, 왜 내가 져? 아니, 이 빠지선이 왜 져? 아, 배달 왔습니다. 어? 아이, 진짜, 배가 커갖고 이거 들어가지도 않네. 아, 뭐야, 왜안 돼? 야! 아왜안 되냐고! <웃음> 필요 없는 아이템이 뭐냐? 음. 내가 보기엔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밧줄이 있었구나. 야, 이러면 쉽지. 이거 봐. 안, 안 들리네. 아, 쉽다. 아, 이러면 쉽지. 진짜 이지하네, 이러면. 오, 냉장고 선생님. 아,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조금만 버텨. 어, 아! 어? 조종사님, 북극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의 임무는 간단해요. 운반대 위에. 가구를 놓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거죠. 아, 여기다가, 여기, 여기. 요빨래위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야? 요렇게? 레트 위로 헬리콥터를 놓으세요. 밧줄을 연결하려면 키를 누르세요. 아무 키를 눌러 계속하세요. 어, 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아,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야, 이거 망했다. 야, 배가 쉬운 이유가 있었어. 아, 이거 설마 내려놓기까지 해야 돼? 어. 아,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네. 내려놓을 필요가 없네. 가자. 페이스바 꾹 누르면서. 잠깐만 이거 나무도 설마 피해가야되는거니? 야 이러면 헬리콥터를 쓰는 이유가 없잖아! 아 이럴거면 헬기를 왜 써? <웃음>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 이제 마스터했네 고인물 다 됐네 아!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어, 어, 아이씨! 어, 힐링게임 아니야 이거 아니 다른 분들이 이거 많이 하셔갖고와 이거 진짜 재밌어보인다 이거 진짜 힐링갓게임이다 이러면서 사실 제가 해본거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거 힐링 게임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를 너는 어떻게 이어 팔레트 안에 다 집어넣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어... 완벽해. 어... 이 정도면 이거는... 폐기처분... 이도록게요 천천히, 천천히. 너무너무, 너무 나자, 너무 나자. 됐어, 됐어, 됐어, 가자, 가자. 됐어 됐어요, 됐어요. 어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런 게 있어? 이건 군용액 와 정말 멋있다 일단 일단 사자 일단 사고 전 이거 써볼래 뭔가 다른 기능이 있지 않을까요? 얘는 뭐 밧줄을 올려갖고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수있다든가야 근데 그래,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야 이거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거? 야덕구져 아이 씨 괜히 샀어 이거 아 그래 뭐 이사 해야지 해야지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야 아까보다 높이 올라가네 아 이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강아지 한마리 강아지 두마리 강아지 세마리 강아지 네마리 두마리 <웃음> 아 망했어 이게 적재법이 있어요 최대한 많이 쌓으려면 많이 쌓고 튼튼하게 쌓으려면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적재를 하고 이 위에다가 올라가라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오다 때려붙을 뻔했다 가자 가자. 오 생각보다 안전한데?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나 지나쳤는데 잠깐만.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아 진짜. 야이 자식들아.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됐어. 아 안전해. 그리고 잠깐 점프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됐어 이제 목적지까지 가면 돼. 어렵지 않아 집중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중해 야 이거는 진짜 건당 천만 원 받아야 될것 같아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노동부에다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있어 야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버그아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짜증나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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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왜 이래? 아 말을 안 들어. 야. 아여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기가 말을 안 들어. 딱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 테이블이 앞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